안녕하세요. 요즘에 한 번씩 경매에 대해서 물어보는분 계신데 저번에 제가 경매 영상을 올려드렸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경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경매가가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 뭐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드렸고 저는 경매를 전문적으로 해본 적도 없고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또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물어보고 항상 저는 모르면 물어봅니다. 알아도 더 똑똑한 분한테 또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은 제가 모르는 것도 알아간다는 것에 큰 기쁨을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수성구에 뭐 경매 어떻게 진행되는지, 얼마나 경매 물건들이 나오는지, 뭐 경매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경매 자체는 나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뭐제 주변에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는 게뭐 대구 수성구의 가격은 덜 내릴 것이다. 많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많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마찬가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거기 정답인지 제 말이 정답인지 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아무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동향을 얼마나 캐치를 잘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수송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구에 지금 이건 임야고뭐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지금 17억 나왔습니다. 근데 최초에 구입을 했는 가격은 13억이죠. 통상적으로 수송구를 보게 되면 감정가와 최저가가 큰 차이가 많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최초 2010년에 13억으로 거래가 되는 아파트 감정가는 17억 그리고 최저가는 11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예전에 5억 7천 주고 샀는 아파트가 감정가는 4억 7천, 최저가는 3억 7천. 결국은 수성구든 뭐든 위치에 따라 감정가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내가 샀는 금액보다 더 떨어져서 어느 정도 감정가가 책정되고 최저가가 거래가 된다. 뭐 사실 뭐 수성구라고 별반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게 거래가 되고 돈 있는 분들이 많고 연봉에, 고액의 연봉에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수성구, 수성구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뭐,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최초 샀는 거는 12억 6천 주고, 2010년대 샀지만은, 감정가는 28억, 최저가는 28억. 사실, 뭐, 경매로 아파트가 날아가더라도 돈은 벌었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최초에 2억 2천 주고 사고, 감정가는 2억 6천, 최저가는 1억 3천 9백으로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수승구라도 위치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아니면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모든 것들이 경매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 샀는 거는 17년 3억 4천에 거래를 했지만 은 감정가는 6억 4천 그 다음에 최저가도 마찬가지 6억 4천 최초 2억 천을 주고 샀지만 은 감정가는 2억 7천, 최저가는 1억 9천, 2015년에 샀는 것보다 가격이 결국은 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최초 1억 주고 거래를 했는데 감정가는 2억 2천, 최저가는 1억 6천, 예전에 샀는 금액보다는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뭐 금액이 좀 깨나, 높게 나오니까 남는다는 것이겠죠. 이게 마찬가지 2012년에 5억 7천 주고 거래를 했지만 은 감정가는 3억 7천 최저가는 3억 7천 4백 예전 최초에 구입을 했는 가격보다는 또다시 또 떨어졌다. 자, 천차만별입니다. 위치에 따라 그리고 뭐 수승구도 수승구 나름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지산동으로 경매가 좀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최저 거래, 최초 거래가 4억 주고 거래를 했는데 감정가는 3억 4천 그리고 최저 2억 4천 그리고 2억 주고 거래를 했는데 감정가는 2억 6천, 최저가는 1억 8천. 실거래 최근에 거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00% 이거와 지금 감정가, 최저가 어뭐 통상 비교를 해보는 것이지 이만큼 가격이 하락했다, 내렸다, 올렸다 뭐 그렇게까지는 뭐 계산을 해서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지는 뭐 수성구도 엄청나게 경매 물건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어, 최근 실거래가 2022년 9월 3억에 거래가 되었지만 감정가는 206천 최저가는 206천 큰 차이는 여기는 없지만 최초 실거래 가격보다는 떨어졌다. 그리고 마찬가지 음, 주산동에 5억 4천 2 0 그리고 최저가는 3억 7천 감정과 최저가의 거래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뭐 그렇다면 최저가 자체에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 실거래가는 20년 2월 26일 2억 2천 감정 평가는 2억 7천 8백에 최저가는 2억 7천 그리고 마찬가지 129억 그 다음에 최초 거래는 18년도에 4억 49억에 거래가 되죠 최저가 90억 무조건 남는 장사죠 경매가 들어가도 예전에 샀는 가격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올랐다 그렇다면 이런 뭐 어떤 경매를 하나를 받으러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전 거액보다는 엄청나게 올랐고 경매로 들어가서 하락을 해서 부도가 나는 한이 있어도 결국은 어찌보면 예전 금액보다는 많이 올라서 남는 장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실거래가 4억 9천 4월달에 거래가 됐지만 감정평가는 5억 7천 최저가는 2억 7천 9백으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건 실거래가와 어떤 감정가와 최저가의 거래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위치에 따라 경매가 들어가는 어떤 물건이라도 차이는 약간씩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수순거라고 해도 지금 경매 부분에 대해서 매물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단독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아파트든 그리고 2012년 5억 7천 주고 거래를 했지만 은 감정가 3억 7천, 최저가 3억 7천, 4백 마찬가지 아파트 최초 8억 9천에 거래를 했지만은 감정가 9억 5천 반면에 최저가는 4억 6천까지로 떨어졌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감정가 2억 6천, 2억 6천 큰 차이가 또 없어요. 이런 것 등은 대단지 아파트 옆에 어떤 대지인데, 뭐 어떤 주택이다. 다가구 주택은 감정을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뭐큰 차이가 또 없다 단면적인 걸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도 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오피스텔 7억 3천 주고 거래를 했지만은 감정가 6,6,200입니다. 그런데 최저가는 2,100으로 완전히 3분의 1 토막이 또 나는 사례도 있고 최저가 2억 1,500 주고 샀지만은 감정가도 1,500 1억 5천으로 떨어졌고 최저가는 7,7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감정가, 최저가 차이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 아파트 7,300주고 샀는데, 감정가는 2억 4천. 그리고 최저가는 뭐, 1억 1,800. 예전에 샀는 것보다는 경매로 들어가더라도 금액은 올랐다. 뭐, 그렇게 확인이 되고. 뭐, 여기도 수성구죠. 똑같은 수성구인데, 외곽의 수성구라고 보더라도 최저 2억 5천. 그리고 감정가는 2억 7천. 그리고 최저가 2억 7천.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어, 감정가는 7억이지만 최저가는 4억 5천으로 확인하게 금액이 좀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 2022년 4월 2억 주고 샀는 어, 아파트죠. 두산아파트가 감정가는 3억 2천에 최저가는 3억 2천 5백0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어, 확인을 해보면 최초 22년 10월 실거래가는 1억 8,900인데 감정가 2억 2천에 최저가는 1억 5천. 뭐 전반적으로 보면 뭐 동구, 남구 할것 없이 경매의 어떤 매물들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역 주변에 그 매물들은 더욱더 많고 마찬가지 중구나 서구, 달서구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경매매물로 나오고 남구도 매물 경매매물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단지 예전에 샀는 금액보다는 경매물로 나오는 매물이라도 사실 예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거래가 된다. 뭐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결국은 예전에 물건 하나를 잘 샀다. 부동산을 잘 샀다면 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결국은 이익을 본다. 뭐 그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하나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하게 구입을 하셔야 되고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는 것이 향후 내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예전보다는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물가, 가격,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7곡은 얘기를 잘안 해주십니까? 7곡도 얘기 좀 해주세요 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사실 7곡 같은 게제 많이 빠져먹고 영상을 올리는데 7곡도 마찬가지 경매 물건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7곡 자체에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은 최초 1억 4,900 주고 샀는데 감정가는 1억 5 0 그리고 최저가는 1억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마찬가지 1억 2천, 뭐 1억 4천 아주 적은 금액들의 뭐 아파트나 빌라들이 아니면 주택들이 경매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수성구, 남구, 중구, 달수구하고 좀 틀리게 기본적으로 1억대에서 2억대의 뭐 아파트와 빌라들이 경매로 나옵니다. 최초 22년 11월에 실거래를 했는데 감정가는 2억 7천입니다. 하지만 은 최저가는 1억 8천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 1억 8천. 최저가는 1억 2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수승과하고 비교를 또해보게 되면. 감정가와 최저자의, 최저가의 어, 차이는 일부 좀 있다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감정가 4억 8천인데 최저가는 3억 4천. 확인이 많이 좀 떨어졌죠. 여기도 감정가는 2억 3천, 최저가는 1억 6천. 감정가와 최저가가 별반 차이가 없는 수승구와 뭐, 중구 이런 거하고는 조금 별반 차이가 좀 있는 게 감정가, 최저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한 편인데요. 물론 2004년도 중국 낳는 아파트지만 은 영남 내부는 감정가가 4억 3천, 최저가 4억 3천 그리고 최초 실거래가는 3억 9천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평균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 감정가, 최저가 차이가 일부 좀 많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 대부분이 1억대, 2억대의 아파트들이 경매물로 쏟아지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갭 투자를 칠곡에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칠곡 같은 경우는 갭 투자보다는 대부분 실수자 위주로 거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칠곡 같은 경우는 2, 3억대의 아파트들, 1, 2억대의 아파트들이 빌라들이 경매물로 쏟아지고 있다. 이유는 따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칠곡에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칠곡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칠곡도 어, 전체적으로 경매에 나오는 매물에 준해서 경매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수곡 같은 경우도 한번 찍어보면 기본적으로 어, 7억 8천, 어, 7천 8백 5천으로 떨어졌고 옥대 아파트가 5억 2천에서 뭐야 이거 2억 5천? 완토막이 나서 거래가 됐네요. 달수구도. 7억 3천에. 뭐 체제가 3억 5천. 어, 완전히 이거. 이건 뭐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도 별반 차이가 없고, 9억. 9억에 거래가 됐는 게 6억. 뭐 1억 5천 이런 건 차이가 없지만은, 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차이가 좀 나죠. 여긴 차이가 별로 없고, 여기도 감정가 4억인데 2억. 여기 마찬가지 감정가 2억 3천 인데 1억 2억 2천의 감정가의 최저가는 1억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어 달쓰고가 또 만만치가 않게 가격 하락 경매로 들어갔을 때에 인지도가 크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뭐7 8천 짜리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쪽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좀 차이가 좀덜 하지만 2억대 아파트가 1억대 7억대 아파트가 3억대 5억대 아파트가 3억대, 뭐 2억대 아파트는 뭐 그대로 2억대 아파트도 뭐 1억 6천대 경매가로 들어가니까 달수고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명동 마찬가지 3억대에서 2억대로 떨어지고 최저가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 특별하게 어떤 한 동네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경매가와 감정가와 최저가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난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어, 뭐 저도 이런 영상을 뭐 찍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뭐 알게 되는 사실들도 많고 영상을 또 찍기 전에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의외의 최저가와 감정가 차이가 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되고요. 마찬가지 유리 노래웨이가 5억 3천인데 최저가가 3억 7천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세이히스타는 뭐 5억대에서 5억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3억대에서 2억대 이억대는큰 차이가 없고 뭐 5천만원대고 1억 차이가 없고요 어, 저도 좀 어려운 내용들을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경매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는 없고 경매는 쏟아지고 지금 제가 이 체크를 해놨는 것들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일반적인 주택까지 다 체크를 해서 경매물로 확인을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매물들이 쏟아지는 것들이 빌라, 아파트 대부분 많이 경매로 나오고 있다. 간혹 가다가 뭐 다가구주택이나 주택들이 뭐띄엄띠엄 경매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구에 전체적으로 뭐 수성구 위주로 얘기를 하다가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대구 전체의 어떤 경매물 엄청나게 쏟아짐이지만 은 감정가와 최저가 차이가 애법 있는 곳들이 많고 그나마 수성구도 감정가와 최저가 차이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감정과 최저가 차이가 많이 있는 곳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남구든 달수구든 뭐 칠곡이든 뭐 동구든 할건 없이 감정과 최저가 차이는 애부분 많이 있다.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경매물로 나오는 매물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